하나 하면 휴가에 두개 하면은 오십만 원어 뭐야 뭘 뭐야 어이구+ 어이구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습기 아버지입니까 좀 아랑입니다 아제 이... 친구가 한국계의빌 게이츠 친구, 한국계의 스티브 잡스예요이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 그럼 좋다 내가 그럼 너의 회사원을 구제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분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권현경이라고 합니다. 와, 연구원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권현경 씨.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방어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는 방향으로. 오, 좋은 예? 좋은 해커입니다. 예,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 반갑습니다. 어 말아. 자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그 건강이 좀 우려돼서 운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 아.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아 회사가 이렇게 막 엄청 큰 회사가 아니다보니까 허 아, 아, 말이 길어지십니다 얼마까지 <웃음> 가능하십니까 휴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편하게? 네, 왜냐면 이게 휴가는 네. 풀업당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도둑질 하러 온거 아니고요? 아, 네. 저희가 <웃음> 아이, 아이.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 있냐면 아무도 그 100만 원을 따가지 못할 거다 라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3개째부터는. 10만원씩. 어, 합시다. <웃음> 네, 저,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또제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리 오랜 친구지만. 또저 정자세 <웃음> 팔이 귀에 붙어야 하며. 열0개 <웃음> 하면. 네, 진짜, 10개요. 열0개거까 10개. <웃음> <꼭까지> 보여주고. <버리고. 웃음> <자>, 잠시만요. 이게 더 <웃음> <좀 웃음> 이상한데, 여기가. 아, 여기가 그 내가 꽉조여주지 <목소리> <웃음> 이거, 이거 잠깐 <웃음> 편집, 편집 하나 하면 휴가에 두개 하면 50만 원자 아버지야 자, 컴온 자, 컴온 컴온 컴온 자큰거요 <웃음> <웃음> 하나 하나 <웃음> 진짜 <웃음>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어,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 상상으로만 좋아합니다. <웃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튜리 한국의 윤준호 선거이라고 <웃음> 합니다. 24살? 아, 이거 11년 전이었는데 11년 전이요? 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지금 벌써 왔다. 뭐 아이 친구 보서 역시 컴퓨터 다 숙제하셨죠? 아, 이거 손가락 부상 안 당했죠? <웃음> 자, 여친구의 영상 편지. 아, 사랑한다. 오, 네, 가자. 가자. 아, 자, 어, 가자. 가자. 자, 사장님으로. 고마 하나, 왜저잘한 둘, 좋다. 셋. 넷. 고마 자, 이제이터두이 이쯤이. 고마 컴온 컴온 컴온! 컴온 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 2개를 쳐줄게요. 원래 안 되는데 서지팔지 알겠죠? 자, 다 왔다 이제 하나씩 걸어보자! 자 좋다! 자, 한번더 해보자! 자 커머 커머 커머 커머 커 오케이! 어. 일곱 개 성공! 커머! <웃음> 다섯! 자 이제 이제 자 좋다! 자나번더 해보자! 자 커머 커머 커머 커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혹시 잠수있을요 네 저는 티어리에서 패치 데이팅 을 맡고 있는 서민결라고 합니다 아 제가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느낌 좋으세요 아, 물을 드실 때에 이 단백질통에 드신다는 거 근본에 있나요? 그럼요 운동 좀 하시나 보네 뷰티라이있습니다잘 아, 봤다 잘 봤다 아, 뭐 드세요? 저아이크로틴 아이고 근본이다 야 끝났다 어, 여자친구 있죠? 아니 없어요 미래 여자 친구한테 여섯 분돈 벌어가지고, 네, 비트코인 사놓을 테니까. <웃음> 아, 그럼. <웃음> c o 하나, 좋다, 좋다, 좋다. 둘, 자, 오, 어, 자, 둘, 좋다. 자, 셋, 좋다. 자, 셋, 좋다. 자숨 쉬고, 네, 좋다. Come on. 다섯, 자, 여기 홀딩이 방 자. Come on, <웃음> come on, <웃음> come on, c o m 와... 와. 오졌다 <웃음> <웃음> 저희 사 상이 못었으니까 <오>. <웃음> 이걸로 안될까요? 아우, 내가 아래는 다편집 모자이크 할 거예요. 아, 역시.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프로게트 대박. 크으, <웃음> 6개로 수많을 <웃음> 할게. 와... 컴모컴모 아. 와, <웃음> 자, 하나씩 <웃음> 컴모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점프 네, 네. 아, 네. 아, 아, 하나, 점프 하나 줄게, 점프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어디요, 어디요 <웃음> 그럼 안 되지. 어 일단 원래는 여기가 이제 보안상의 이슈로 네. 원래 연구실 두개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네. 다껴 있는데 이번에 촬영을 위해서 열어놓은것같거든요 어, 진짜 네.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웃음> 어, <웃음> 원래는 그런 안 들어갈래. <웃음> <웃음> 이 왔어요. 프로비 왔어요. 최소가 있어. 최소 최소 다 개는 해야 돼. 최소 개를 해 줄게. 네. <웃음> 나쇼 부볼게요. 네. 3개 하고, 4개부터 10만원. 자, 하나! 좋다! 이야. 자, 둘! 야, 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돼, 빨리 편집하면 돼! 자, 둘! c o 자, 셋! c o 자, 넷! c o m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래! 다섯 개, 오케이! 오, 예! 오, 예! 오, 자! 20만원, 네, 20만원 줬다? 아, 감사합니다 아프다니까? 아이고, <웃음> 자, 일단은, 대 이상입니다. <웃음> 일단 이승으로 가볍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웃음> <웃음> 할줄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여기 사진이 있어요? 네 들어올 만해요? 네 누구? 아. 네. 내가 봤을 땐 아닌데 멀리서 잠깐 볼게요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 제가 몰라봤는데 일단 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팀이랑 그림의 컨텐츠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양 장본이라고 합니다. 태양 네. <웃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어, 내가 <웃음> 이친구를 몰라 보다니. <웃음> 근데 이제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해커분들은 취약점을 잘 찾아내요. 그쵸? 왜 네, 자기 몸에 취약점을 찾아서 모를까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자, 여자친구 있죠? 아. <웃음> 미래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집. <웃음> 이 돈을 앞에둘 테니까. 오. 기 가자. 크으... 자, 하나. 오, 뭐야? 둘. 셋. 지금는데 넷. 다섯. 야, 좋다, 좋다, 좋다. 자, 십만원. 자, 이십만원. 야, 삼십만원. 야, 사십만원이야. 야 오, 뭐야? 70. 와, 세 개만 남어세 개만 세 개만 아! 와. 와, 이거는 트위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탈 거라고 생각을했는데 와, 제도씨 80만 원줄 겁니다. 네. 보세요. 아, 보내셨어요? 자. <목소리> 여기는 저희 이제 회의실 테라 페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규모로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개에 10만 원이에요? 3만 원이 아니었어요? 한, 진짜요? 한 개에 10만 원이에요? 맞아 <웃음> 전략 캐릭터는 지금 행정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성함이 유성경아 예예. 원래는 두개에 50인데 하나에 50으로 하 쇼워버리스 체크? 하나에 50이요? 네. 응. 어, 언덕에 5으로하세 네. 여기, 여기 여기 잡으시고 좋습니다 오! 오! 오! 아, 오! 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오! 운동 안 하셨다면서 왜 거짓말 잘했어요? 아, 이따가 어요지금타고 네. 계세요? 네. 아, 5 0하 하세요. 아, 조금이냐, 조금. 어. 네. 아... 저, 저. 아. <웃음> 괜찮으세요? 이따 그래 막아. 아, <웃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놈 죽여야 돼, 오늘 동은 얼마 안남 아이고, 아니야, 그거는 뭐. 아니, 뭐, 쿨하게 하지. 내가 한데? 무슨 펑퍼를 썼다거나, <웃음> 그 얼굴을 <누구를> 누굴 <누구를> 들어줬다거나, <웃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깨끗하네요 오케이. 칼같이 했다 어, 명성이곧 증거잖아. 맞지, 맞지. 어, 맞지. 그러니까 니가 예상금액이 얼마야? 예상 금액 70? 아니 50? 50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그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비, 진짜 비슷하게 했 아, 일단은 휴가는 8명 아, 휴가여 8명? 8명? 아, 8명? 잠깐만 그러면은 아이, 어, 뭐 알아서 하세요 뭐한 번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아, 어, 뭐 그냥... 우리 회사가 <웃음> 좀 그냥 지금 <웃음> 은왔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고요 그깐니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이, 아니. 이, 이, 아니. 이, 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니다니니 아니.